고장자연 사건 사진 방송화면 캡처 고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JTBC가 보도했다.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입수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룸이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2008년 10월 장 씨는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에 불려나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 서러운 마음의 차 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다고 장 씨의 전 매니저가 진술했다. 또 술접대가 있던 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에서 장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술접대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장씨가 숨지기 한달 전인 2009년 2월 소속사 대표 김씨는 한영화 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를 위해 장씨에게 대국으로 오라고 요구했으나 장씨는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소속사 대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지만 장 씨는 소속사 대표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장 씨가 동료에게 술 접대 강요에 대한 압박을 토로했던 정황도 드러나 있다. 당시와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인 윤모 씨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씨는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까 장자연이 한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자리 배치까지 기억하며 정치인 A씨가 장씨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윤씨가 가해자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참석조차 안 했던 인물을 가해자로 지목해 허위 진술을 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연예인과의 술자리가 알려지면 정치 지망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고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 배우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 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끄는 사건이다. 당시 장자연은 2006년 CF 모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이제 막 얼굴을 날린 신인 배우였다.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장씨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